어느 초능력자가 긴인열전에 출연하였습니다. 그 초능력자는 안수로 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. 이곳에 계신 관객이나 TV를 시청하고 계신 환자분들도 한 손은 아픈 곳에 그리고 다른 한 손은 텔레비 화면에 대면은 저의 길을 통해 여러분의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. 야, 숭구리, 숭구리, 숭구리, 숭구리, 숭구리, 숭구리, 숭구리, 숭구리. 그때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할아버지가 한 손은 자신의 거시기를 잡고 다른 한 손은 텔레비전에 살포시 갖다 대시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래 이거야 <웃음> 할머 정말 기다려, <웃음> 정말 기다려. <웃음> 아, 아, 기가 느껴져 아...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용감 아무나 아픈 데를 고친다고 했지 언제 죽은 데를 살린다고 했소? 아유 속터져! 어메 속 속터지는 거? 아 얼른 와서 밥이나 먹어요. <웃음> 아유, 그런가? 알았어요. 가요. 가. <웃음>